순대가 주지추리번지파이어이나 아들 오늘 하루는 너왜내날내 브랜드 실내 이어지는 브랜드움요 유난히 학원마 맘을 안들어 하파는 싫음 중이야 고난이 눈치고 싶지만 엄마한테 들겠어 한 번에 한국국 먹고 갈게요 <웃음> 카페 오 오래 주세요 이렇듯 저런 생리 오늘 할까? 나 몰라 금간이 다녀올게요 s u 기다려지요 내눈잘 부탁해 오래동안 기분 나 잊고 어두그로 힘껏 지올라 가자고 뭐코나 선주가 나 어른들은 항상 말씀하지 솔직히 와같지 않는걸요 오늘 하루도 내게 특별한 걸나 함께 하루를 살자 행복한 하루 그렇지친구야 오늘도 좋은 하루